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차트를 가지고 부동산의 큰 흐름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올해 2000, 아,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흐름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 1월부터의 흐름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2022년 6월부터 6, 7, 8, 9 이렇게 한 4개월간의 흐름도 한번 보면서 어, 과연 우리가 짧은 그 차트만 볼때 느낌하고 긴 그림으로 볼 때의 부동산의 느낌하고 그 느낌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어, 그래서 요즘 어, 뭐 유튜브 댓글이나 뭐 블로그의 댓글이나 어, 이런 댓글들을 가끔씩 보면 뭐 끝도 없이 이렇게 뭐 부동산은 40% 빠질 거다. 당연한 것처럼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 가끔씩 뭐 건명물이 나와 있어서 아, 이거는 얼마든지 사셔도 괜찮은 그런 안전 마진이 보장돼 있는 그런 그 수준의 매물이라고 또 얘기를 드려도 계속 더 빠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어, 그걸 너무나 확고하게 가지시고 어, 오히려 좋은 기회를 기회로 보지를 못하는 또 그런 물을 범하기도 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선 좁은 시선에 지금 모습만 보면 누구나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차트를 가지고 큰 그림과 작은 그림과 넓은 그림과 좁은 그림으로 한번 그 시선을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거는요. 2003년부터 여기 보시면 2003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무려 이게 몇 년입니까? 무려 한 20년의 통계입니다. 20년의 통계 그럼 20년의 통계에 부산 전체를 한번 부산만 딱 놓고 보면요. 그 동그라미 큰거 있죠. 큰게 현재거든요. 현주소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부산은 오르락 내리락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 요 밑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요 위에 와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부산 평균이 우리가 부산이 해운대에 해운대 하잖아요. 해운대는요. 해운대 역시도 여기 보시면 그냥 직선으로 올라와 있는 건 아니죠. 오르락 내리락 마디도 넓었다 좁았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제자리에 보합이었다가 결론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해운대가 20년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초롱부동산 있는 곳은 부산 남구거든요. 남구 역시도 여기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보합으로 있다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우상형해가 있습니다. 각구마다 상향에 있는 그래프의 길이도 조금씩은 다르고 뭐 마디의 간격들도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부산 평균도 여기 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해운대구도 해운대가 가장 멀리 와있네요. 또 그렇지만 가장 또 다이나믹하게 오르락 내리락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러면서 결국은 가장 멀리 우상향 2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해운대 집을 2023년도에 그냥 사가지고 던져뒀다 하면 이 정도까지 가장 멀리 날아왔다 소리죠 시세가 그럼 수영구 가요 수영구 역시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결국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어, 여기 와 있고요 동래구 동래구 역시도 차트는 다 다르죠 구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20년의 차트입니다 이게 금정구 금전구역시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여기 와있고 다 어느 구를 보던다 비슷합니다. 이건 연재구입니다. 중간에 오르락내리락이 있었고 특히 이 내리락은 이제 2017년도 8월 2일, 8일 8일 대체 그 이후가 주로 여기 내리락이 많겠죠. 거의 다 밀집되어 있죠. 여기에. 그러다가 부산이 조정려고하면서다 오르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이 다시 또 조정이 뭐 묶이고 그 이후에 묶였다가 또 다시 풀렸다가 다시 또 묶이고 하면서 어 대출 규제가 차주별 DSR까지 적용되고 어 은행 그 기준금리가 오르고 그때부터는 다시 내리락으로 지금 다 바뀌어 있어요. 요래 있는 이 상황의 장을 어 단기로 좀좁혀고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동안은 단한 곳도 동구 안 볼까요? 동구 역시도 우상향이죠. 전부. 북구도 볼까요? 북구도 우상향입니다. 영도구도 볼까요 영도구 역시도 우상향입니다 그 다음에 기상군도한 볼까요 기상군도 우상향입니다 단한 곳도 여기서 밑으로 거꾸로 가서 20년 현재가 20년 전보다 뒤로 가 있는 곳은 부산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20년을 놓고 보면 아주 멋진 우상향 이 차트가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2021년 1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1년 9개월로 단축을 해서 봤더니, 이렇게 촥 올라갔던 게, 멋지게 올라가다가, 이제 분수 물이 촥 오르다가, 물살이 끝에 가면 촥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분수대 물살이. 그것처럼 물살이 밑으로 촥촥촥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위로 솟구쳐 올라가고 있는 물줄기는 부산 16개 시군구 중에 단한 곳도 없습니다. 그죠? 평균적으로 부산을 전체 평균을 한 이걸 놓고 봐도 떨어지고 있고 부산의 대표 부인 해운대구 떨어지고 있고 수영구 마찬가지고요. 초원 부산에 있는 남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 거의 다 똑같죠. 2021년 1월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를 1년 9개월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2021년도만 놓고 보면 올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요걸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이렇게 작년 1년치를 놓고 보면 그냥 다 계속 위로 피어 있는 그런 꽃이에요. 거래량은 줄었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신이었다. 만약에 나는 투자의 신이다. 이런 분들은 올해 말고 작년에 뭐 벌써 좀 손을 털었겠죠. 작년 뭐한 가을 뭐한 7, 8월, 6, 7월 그때 쫙손 털고 너무 뭐 좀팔바르게 움직이시는 분 아예 뭐 봄부터 손을 털으신 분들도 계세요. 투자자분들은 전국도 투자자분들은 수입 내서 또 다른 데십뿌리를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이제 부산만 놓고 볼 그런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부산이 2021년 한 해는 꽃이 다 위로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2022년 올해 1월부터는 놓고 보면 어떻게 되어있나요? 이건 올해 1월부터의 차트입니다. 근데 1월부터 바로 밑으로 흐르지는 않았죠. 해운대구를 놓고 보면, 해운대는 1월부터 뭐 거의 다 바로 흘렀네요. 수영구. 수영구도 조금에 버텼습니다. 1, 2, 3, 4는 버텼고요. 해운대는 아예 1월부터 계속 좀 빠졌고, 수영구는 서너 달 버티다가 쭉쭉쭉 가락폭이 넓게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동래구 처음에는 안 빠졌습니다. 동래구는 1월부터 1, 2, 3, 4는 버틴 것도 아니고 약간 올랐어요. 그러다가 쫙 빠졌죠. 남구는요. 남구 역시도 1, 2, 3, 4까지는 좀 올랐습니다. 폭이 크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쫙 빠졌는데 언제부터예요? 이게 지금 8월부터 볼 사이에는 폭이 다들 굉장히 커져 있죠. 검정구도 한번 볼까요? 검정고 역시도. 올라갔다가 그래도 해수, 동남보다는 조금 뭐 폭이 좁고 느리게 빠졌지만 지금은 어, 8월에서 9월 사이는 여기 역시도 다른 달보다는 폭이 어, 약간 커져 있습니다. 부산 진구,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두 달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의 시세는 있지만, 어, 봄 내구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요거를 좀더 좁혀가지고, 올해, 6월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달부터 밑으로 확 꺾였나, 보겠습니다. 자, 6월부터 이렇게 놓고 보면, 단, 부산에 단한 곳도, 단한 달도 위로 갔다가 내려온 거 없습니다. 6월부터는 전부 밑으로 다 흐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의 안목을 6월 이후에 지금 요 시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분들은 이건 영원히 내릴 것 같은 차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이나 빠지는데 지금 이거 집을 산단 말이가 그거는 미친 짓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아이고야, 집 사면 절대 안 되겠네.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뭐 어, 대출 규제는 하고 그래도 이렇게 안 된다 하는데 내가 지금 집 사면 이거 내가 오히려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분중심리가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데 아, 여기까지 빠졌네? 그러면 어, 내가 조금 여유자금 있다 하면 요 중에, 빠진 장 중에 정말로 금매로 예를 들어 일반 분양을 만약에 한 1,800이나 1,850만 원 정도로 일반 분양을 한다고 라할때 부산광역시는 3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되거든요. 분양권이 당첨되고 3년 동안 내가 당첨이 될 점수도 안 되지만 3년 동안 살 수도 없는 그 분양권을 산다고 라 가정을 할때 지금 나와 있는 조합은 입주권의 어떤 물건들이 그 일반 분양권에 당첨된 것과 비교를 했을 때더 싸면 그건 안전마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당첨될 점수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쉬운 예를 들면 뭐 지난주에 이제 계약이 두 건이 계약금 들어갔던 게 있는데 그 건의 계약이 지난주가 아니네요. 한건 어제입니다. 그 계약금 들어갔던 그 해당 그 물건은 일반 분양을 대략 한 동네구에 있습니다. 그게 1850 정도까지만 일반 분양가가 나와도 거의 마이너스 한 8천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한 1억 2천 정도까지라도 이게 어, 마이너스피로 사는 일반 분양 당첨과 비교를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다급하게 안 팔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물건들이었고요. 초기 자금이 그렇다고 몇 억이 들었느냐 세금까지 다해서 1억 한 6, 7천 정도 그 정도 묻어두면 되는 뭐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뭐 많게는 1억 한 9천 정도. 그게 아까 요런 차트의 끝부분쯤에 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수가 가능한 거죠. 어디쯤에 와 있는 물건이라고 하여튼 쭉 바스가 있는 요 차트가 디갔네요 하여튼 쭉빠스가 있는 이 끝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그런 거건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 그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트가 어디 있던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차트는 어디 있는 걸 원하느냐 하면 늘 여기 있던 거, 이 자리에 있던 거, 요 위에 있던 거 여기만 익숙돼 있다가 지금 시점이 여기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걸 지금 내가 이거를 사실은 어, 담아둘 수 있다면 나중에 아까 20년짜리 차트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20년을 안 들고 있어도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이런 장을 놓고 보면 아주 그냥 이거는 전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잠깐 또 이렇게 조정되어 있던 이게 영원한 소종은또 없거든요. 조전되다가 또 금리와 정책이나 이런 정부 그게 바뀌면 또 다시 장이 바뀌고 그러면 그때 나는 이미 마이너스 뭐 거의 몇 천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이미 물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이런 하락장에서의 투자입니다 실제로 그런 걸 하나씩 건져 두시는 게 그런 물건이 없느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는 다만 판단을 못하는 거죠 어느 유튜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뚱뚱한 돼지도 하늘을 날 때가 있대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럴 때 부동산을 막살려고 많이 덤빈대요 뚱뚱한 돼지가 하늘을 날려고 하면 언제 하늘을 날수 있겠습니까? 돼지가 하늘을 날다 너무 그게 재밌었어. 그 영상이 저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돼지가 하늘을 나는 시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지가 하늘을 날겠습니까? 이거는 태풍이 나와야 가능한 일. 토네이도나 뭐 이런 거. 태풍이 오면 돼지도 하늘을 날고 차도 하늘을 날고 뭐 집도 하늘을 날고 다날수 있죠. 그것처럼 뭐, 이 돼지를 부동산에 못난이 물건. 못난이 물건이라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얘가 하늘을 나는 거는 아까 태풍이 와야 난다 했죠? 그거는 부동산이 막 광풍과 열풍이 몰아쳐가지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집을 안 사면 내가 영원히 집을 못살것 같았던 그런 장, 불장이었던 시절.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샀던 이, 이제, 이 못난이들, 이 돼지들. 이거는 뭐 태풍이라는 바람이 싹 가시고 나면 돼지는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겠죠. 그것처럼 이 못난이도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럴 때, 어, 아까처럼 하늘을 날때 따라 붙어서 사고 이제 막 내려왔어요 또 내려오면 못 견디고 또 팔고 그러면 그게 뭐의 지름길입니까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렇게 하시는거는 근데 아직은 뭐 그런 어떤 올라가는 그런 태풍이 부는게 아니라 막 비가 오고 그냥 막 찬바람 불고 땅에 서있는데도 그냥 뭐라 해야 됩니까 땅이 정말 착 달라붙게 만드는 저젓 낙엽처럼 만드는 그것처럼 그 정도의 이제 바닥인가 이래 싶을 만큼 빠진 것 중에서도 또더 바닥이 되어서 나와있는 물건 그런 걸 사가 있으면 이제는 나중에 수익 실현할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왜냐 이렇게 20년 동안 부동산은 우상향하는 그런 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러냐면 자본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모든 물건이 다 이렇지는 않겠죠. 이렇게 20년 우상향해도 지리산 저산 꼭대기에 있는 뭐 조그마한뭐 오두막 같은 뭐 그런 것까지 오르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도심 속에, 그래도 부산처럼 이런 광역시 안에 대도시에 그래도 뭐 역세권에 그런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아파트가 될 그런 물건들은 세월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오늘 부동산이 지금 그름을 도대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겠나고 자료를 이 자료 저 자료 보다가. 우리가 시선을 좁게 보는 거와 길게 보는 거가 부동산을 보는 그 시선이 많이 다르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드립니다. 가끔씩 이제 유튜브에 댓글이 워낙 또 부동산이 좀조성을 보이거나 하락을 하면 마치 대한민국이 또 망할 것처럼 막갈아간다 쪽만 얘기를 도 하고 부동산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안 사면 내일, 내일 곧 죽을 것처럼 막떠 오른다라고 방송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다해석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내가 어느 시점에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 이 시점이냐. 큰 그림을 보느냐. 어, 이렇게 놓고 보면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아까처럼 우리가 부산이 조정 불려서 2, 3년 전에 막 집값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미처 자금이 없어서 못 샀고 어, 그리고 뭐 계속 오르겠나. 뭐또 이래 생각하면서 아이고 뭐이만 오르다가 빠지겠지. 이러면서 못 사셨다가 어느 날 너무 날아가서 못 사버린 그런 분들은 지금도 기회가 와 있습니다. 다 그때의 자리로 되돌아가 있어요. 부산은 진짜 한 2년에서 아, 한 2년 반그전 시세로 딱복귀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귀되어서 기회를 딱 주잖아요. 그렇게 주는데도 우리는 또 손을 펴듯 내밀기가 안 쉬우시죠. 왜냐? 이렇게 금리가 높은 거에 대한 또 학습이 안돼 있거든요. 가격이 제자리는 돌아와 있지만 어, 금리 이런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할 것처럼 또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장은 대출을 내서 집을 사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금을 들고 계신 분이고 아니면 내 집을 팔아서 은행 금리 조금 있다고 은행 넣어두셨던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로 안전마진이 확실하게 보장될 만한 그런 물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잘 한번 손품발품을 팔아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죠.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좁은 시선으로 말고 넓은 시선으로 긴 안목으로 보시면 이분들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차트가 이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이 보시면 부동산 진료 자료 차트에 돌아보면요. 실제로 거래량이 거의 9월달은 9월달은 지금 4분의 1토마 부산이 거래량이 평년 대비 한 25%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10월달은 아직 실거래량이 다 올라오진 않았지만 10월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래가 사실은 더 둔화가 되어 있고요. 9월보다는 10월이 더좀 이렇게 주춤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뭐 25%가 아니라 오늘 벌써 24일이죠. 물론 실거래좀더 올라나 갈 거예요. 굉장히 많이 거래가 줄어 있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은, 부산은 수요보다 입주 물량이 지금, 그러니까 올, 올해 2022년도에는 거의 한만 세대급이나 입주 물량이 남아 봅니다. 이 물량 소화도 끝나야 될것 같고, 거래량은 없고, 이런 상황에 아까 차트를 봤더니, 차트는 또 다들 밑으로 막, 현재 딱 4개월치 차트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은 이런 차트에 와가 있고요. 그렇지만 큰 그림 놓고 보면, 어, 다 세월이 가면 어, 또 변화가 또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라고 오늘 이렇게 한번 다뤄봐드렸습니다. 어, 집이 안 팔려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너무 뭐설값에 어, 너무 팔라고 애쓰지 마시고요. 어, 비과세인 분은 세금을 어, 낼 경우에 내가 얼마를 받아야지만 이 지금 비과세로 파는 것과 어, 가격이 같겠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어, 그렇게 해서 또 조금 그런 경우에 조정하더라도 비과세를 받는 게좀 유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주 똘똘한 곳, 들고 가면 부산이 정말 대산자리가될 만한 곳뭐 그런 곳은 또 너무 비과세에 또뭐 목숨 걸어서 연연해 하지 마시고 또 가는 그런 물건은 또 똘똘한 거또좀 지니는 플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그 중과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반 세율을 후보 부 분이 공동맹기로 해서 가지고 계신 정도의 세금은 또 조금 낼 만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 플랜으로 뭐또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비과세를 이제 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세금 낼 때와 지금 조금 조정해서 사격하는 게 어느 게 나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지금 급급급매로 나오는 건 그런 비과세 물건들이 꽤 많이 있고요. 아니면 처분세약을 해서 반드시 팔아야 되는 물건 그런 것들이 또 급급매 물건들이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어, 가끔씩은 이렇게 부산도 시세나 흐름을 한번씩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요, 영원히 내리는 것도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을 20년 동안 이렇게 해가 온게 보이시죠 차트에. 어, 이것처럼 우리가 시선과 어떤 그 안목만 더 키우면 언제든지 그 타이밍을 찾아서 좋은 실을 뿌려둘 수 있는 게또 부동산 투자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한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초롱부동산은요 지금 옆으로 사무실을 옮기려고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막 짐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화면을 크게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 수도 없네요 짐들이 막 나와서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조금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